아니... <웃음> 아니 나 이렇게 말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보고 가자 전 세계 기준? 야전 세계 기준에서도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혼자 뭔가 다른 느낌 있잖아 다른 세계에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 자식 뭐지? 그런 느낌 카테고리 저체수로 봐도 야저체전 세계 1등인데? <웃음> 1등! 눈쟁이우야 <우승>! <웃음>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청자가 많은 이유. 2월 5일 자정. 눈쟁이 로켓 이벤트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 그 디스코드에서 봇 같은 거 사용해서 자동 추천 시스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에서 총 30분을 뽑을 건데 그 30분 중에 한 분, 한테는 눈쟁이 세팅 플러스 알파 한 분, 한테만. 이게 꽤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총참여 인원 34,000명 그 말은 당첨 확률 0.007% 33,800명 이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뽑으면 거기에 30명이 뽑히고 이제 방문하는 사람은 별도로 뽑힐 겁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후순위로 하는 걸로 인원 30명 이렇게 해서 이제 뽑으면 된다는 거죠 나 이거 엔터 치면 뽑힌다? 어라라라라 라 아!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6등이랑 27등이 밴당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두명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거네. 가입 날짜가 15, 16만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뽑힌 사람들 프로필 눌러봐라고. 15, 16, 16, 15, 응? 16, 1 6 15, 15. 어? 16, 16. 16, 어? 6 어, 어, 어, 한 명은 있어야 되1데 16. 16. 표기가 이렇게 나6 16. 16. 16. 16. 16. 16. 16. 밖에 없다고? 해명 정하라고? <웃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앞에 30분도 근데 당첨이 되긴 한 거라서 이게 이 사람들도 운이잖아 당첨이 되긴 했잖아 뭘 줘야 돼 아무것도 안 주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체크 못한 My 마이 포 t 뭔 데이트권을 줘 눈쟁이 포토카드를 왜줘기부티콘으로 하자 그러면 기프티콘을 제 사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황홀! 오케이, 황홀로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치킨을 직접 배달해! <웃음> 오케이. 어, 됐대요. 이제 추천 명령어를 쓰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더 추가됐대. 새로 고침을 계속 이제 한대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썼을 때 기준으로 새로 다시 불러와서 한대요, 이제. 가자! 오, 명령어 전송 중. 전송 중. 어? 뭐지? 오! 아! 여기 로딩이 따로 뜨는 거구나! 32,000명 33,000명? 오! 34,000! 오! 떴다! 34,000! 오! 오이씨! 개빨리뜸! 됐다! 편집자 당첨됐다고? 뭔 소리야? 편집자가 어디있어여기 어디? 아니 편집자가 있는데? <웃음> 아! 주작 아닙니다! 진짜 주작 아닙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주작 아닙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넣을 거였으면 다 넣었겠지! 현 안사랑해! <웃음> 나중에는 활동량에 따라서 보정치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지금은 그런 게 없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당첨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개별로 전부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빠지기 전에 박수 칠때난 떠날 거임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번 시간에 로켓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총 30개의, 제품. <웃음> 총 30개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30명 제품을 전달을 드려야 됩니다 그중에 29명은 제가 이제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 한 분만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마우스가 당첨이 되셔가지고 그분을 갖고 가기는 쉽겠네요 아무튼 오늘 포장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고 있지 어? 어, 거리.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 뽁뽁이 요거를 금지 포장을 지금, 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포장을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나 혼자 못해. 귀엽네. <웃음> <웃음> <웃음> 네 여러분 포장이 드디어 다 됐습니다. 저는 잤어요. <웃음> 아 너무 피곤해서 직원분들이 포장을 잘 해주셨고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2아9개만 포장이 진행이 됐고요. 마우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당첨된 분한테 배달을 하고 가서 전달을 하면서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가서 방문 상담 서비스 서비스 및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은 거기서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고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죠. Here we go! 24일 12시 구독자분한테 제품 가져다 드리러 가도록 하겠.. 읍니다 여기 가면 길이 없는데요? 아 그렇네? 택시 별 아. 택시 오세요? 아 택시 저기네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와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지금 이제 당첨자분 집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눈쟁이가 보관하고 있던 홈프로예요 요거 이제 줘야 됩니다 가서 올라가서 드리면 되겠죠? 올라가서 드리고 컴퓨터? 스근하게 보고 배고픕니다 빨리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벌일거는 어, 똑같구만? 층간소음 안내 집을 층간소음이 안 생기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아! 그 이미 좋은 걸 쓰고 계시는데? <웃음> G402 조! 네 맞아요 아 그쵸 아 모타 제품 드려야죠 여기 네,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웃음> 제가 룰밖에 안 하긴 하는데 룰밖에 안 하긴 하는데 참고 조금 오래돼고음좀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오래는 아닌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지금 2 1살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서 21살이시면 굉장히 오래된 게한 6년 치네 굉장히 오래된 게, 맞으시겠네요. 이미 모니터는 바꾸셔야 겠는데요? 네, 저게 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네,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 네. 어, 수리를, 어, 이제 그,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이거는 그거 하셔야 될것 같고. 마우스 패드는 좋은 거 있으시네? <웃음> 네, 얼마 전에 썼어요. 아, 기간투스죠? 네. 네. 기간투스. 제가 많이 쓰던 거, 작은 거라서 얇은 버전이에요. 아 펜티엄이 었구나 팬티엄. 컴퓨터를 가져와야되겠는데 <웃음> 마우스가 아니고? 이.. 음, 일단 로딩되는 느낌 이게 이제 CPU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CPU가 요즘 세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6스레드 정도까지는 나와야 쓰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뭘하든 일단은 지금 컴퓨터에큰 문제는 없지만 그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예아네배입니다 네. <웃음> 아닙니다. 잘 쓰시고요. 마스터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 3이면 사실상 장비 업그면 마스터 가는 거는 살수 있습니다. 아, 네. 마스터 축모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켓 이벤트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제품 택배는 이미 다 보냈었고 직접 전달 드리러 온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 끝나고 저는 이제 세팅까지 하고 가야 됩니다 내려온 김에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 처음으로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눈재기닷컴에 가시면 소소한 이벤트들 제가 영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눈쟁이 디스코드에 들어가셔도 동일하게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을 몇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 가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좀 대형 이벤트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나중에 보급형 그 PC도 해야, 한번 해야겠다. 물론 저야 100만원 이상 웬만하면 맞추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막50 언더, 뭐 이렇게 PC를 맞춰야 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거든요, 본체를. 롤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그쵸, 롤. 뭐, 살짝 한 3, 40이면 본체 맞추거든요. 그런 거 컨텐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